이거 보셨어요? 지금 한 방에, 한 방에 지금 열몇 개를 아어한 방에, 방에 열몇 개를 서산말로 갖다 메세려도 네. 괜찮은 정도의 상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튼튼한 그 고추 무가 생기는 거죠? 멘드콘하고 메소나 이런 제품들 좀 많이 사용하시면 뭐요? 자 이렇게 눌러도 보이십니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이야 이렇게 이렇게 힘이 좋아요 자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고추 가식료가 힘이 좋은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한 거예요. 그렇죠. 2월 5일에 파종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보통 가식묘는 한달 정도 키우는데 오늘 날짜로 보면 거의 한달 가까이 됐는데. 이거 뭘 보면 좋은 거라 아요 일단은 여기 이제 대가 단단하고 음. 보통 이렇게 만지면은 다 눕거든요. 아 그럼 죽잖아. 죽는다기보다 이게 꺾이거나 네. 뭐. 망가지죠. 근데 좀 짱짱하게 커진 모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서산말로 갖다 메세려도 예 괜찮은 정도의 상태. 뭐뭘 했길래 그렇게 짱짱하게 그 뭐가 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모종을 모종의 핵심은 억제 재배 거든요 그래서 억제를 하려고 하면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온도 두번째는 물관리 세번째는 칼슘 그리고 미생물관리 그리고 뿌리관리 요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뿌리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클 에너지를 뿌리로 이제 쏴주기 때문에 보통 한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쏙쏙 뽑히진 않거든요. 어, 잘 뽑히네?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예. 네. 아무것도 처리 안 했을 경우라고 하면은 한 40일 이상 키워야만 이렇게 뿌리가 돌거든요. 네. 그리고 40일 이상 되면 키가 좀더 커져 있고 음. 그러면 가식할 타이밍을 좀 놓치죠. 한 달밖에 안된 뿌리인데. 아, 쏙 올라오네. 뿌리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냥 쏙 뽑혀버려요. 아, 상토를 감싸지 못하고. 아. 근데? 지금은 잘 올라온다? 네. 뿌리 형성 잘 되있다? 그렇죠. 아 이거 보셨어요 지금? 한방에, 한방에 지금 열몇 개를 뻗어. 한방에 열몇 개를. 이렇게 해도 25일밖에 안된 고추가? 네, 이렇게 해도 여기 지금 흙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태가. 아싹 빠졌어 흙이? 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좋냐면은 네. 누구를 갖 대구와 가지고 가식을 시켜도 음. 절대 안 죽어요. 하... 보통 이제 뿌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 쏙 뽑히고 말거든요. 이게 흙이 그럼... 안 딸려온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이런, 지금 이런 거 갖다가 가져가면은 1,20년 한 할머니들이 가식하지 않는 이상은 음.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렇구나. 손에 열 가지고도 죽고, 음. 그러니까 오만 가지 변수를 가지고 다 죽는데 음. 이게 절대 안 죽어요. 지금 뿌리가 하나도 상해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나오잖아요. 네. 온전한 상태로 다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 바로 꽂으니까 네. 뭐 몸살을 하나도 안 할죠. 음. 그리고 그 몸살 알지 않는 그 에너지가 다 성장으로 가게 되고. 아 보시죠. 머리 끼리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야 이게 바로 뿌리의 힘. 야 이게 바로 이렇게 망가진 게 하나도 없고 이야 대단해요 지금 이게 모양이 그대로 그트로, 그대로 그트로 나와요 이거? 그죠? 이거 PD님이 머리끄댕에 네, 잡으신, 잡으신 거예요 다 머리끄댕에 잡았는게있아 <웃음> 이건 뭐아 고기 아, 그 잔뿌리. 잔뿌리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튼튼한 튼튼한 그 고추모가 생기는 거죠? 랜드콘하고 메소나 요런 제품들 좀 많이 사용하시면 뭐요? 랜드콘 메소나 랜드콘 메소나 저는 처음 듣는데? 어? 처음 들으실리가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핫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분은 저기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서산에 네. 흥농상사라고 지금 농협방을 지금 몇 년째 하시죠? 40년, 제가 40년 한건 아니지만 아버지 이제, 때부터? 예, 예. 흥농 상사가 40년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몇년 하셨어요? 지금? 저는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1년, 아드님이 지금 9년째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요? 랜드콘 메소나 아, 랜드콘 메소나를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이야, 그렇게 지금 이게 핫해요? 네, 엄청나게 핫한 제품 중에 하나고요 예. 제가 저희 흥농 상사가 육묘장을 한 지는 30년이 됐습니다 예. 30년 동안 미생물을 진짜 오만 미생물들을 다 썼는데 음. 최근에 바꾼 미생물이에요. 아 이게? 왜 바꾸느냐? 네. 제일 좋은 거니까. 아 그러니까 농가들이 써서 효과를 제일 잘볼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농가, 저도 농가잖아요. 아 그렇죠.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가장 그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음.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아 저는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이거저거 이미생물이 좋다라고 하고 저미생물이 좋다라고 하면 다 해봅니다 해보고선 제일 좋은 걸로 싹 바꿔요 그래서 작년에 어 가을부터 음. 랜드콘, 메소나 요 제품으로 저희 육류하는 걸싹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미친 상태 원래도 잘 키우긴 하는데 네. 올해는 좀더더 더 미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고추가 눌러도 바로바로 일어서 바로 오뚜기야? <웃음> 고추가, 고추 묘가 오뚜기처럼 이렇게 반응속도가 좋아요? 첫 번째는 이제 파종할 때 상토에 랜드콘 입재, 그러니까 미생물이거든요. 그거를 상토 세포당 랜드콘 입재 한포 섞어가지고 파종을 했고, 그리고 천물줄 때부터 랜드콘하고 메소나, 액상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지속적으로 관주를 계속 하죠. 음. 몇, 몇 번은 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꼴로 그냥 계속 줘요. 어, 아... 예, 뭐 일반 농가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긴 한데 음. 워낙 육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음, 두 가지 사면 용하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랜도코는 미생물이고요. 메소나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물질이거든요. 음. 결국 이 상토가 무균 상태로 나오는데 식물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은 미생물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미생물이든 이제 나쁜 미생물이든 어떤 미생물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상토 자체가 무균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미생물들을 미리 선점을 시켜놓으면은 우점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뭐 정도 짱짱하게 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랜드콩 같은 경우에는 그 밝은 미생물 뿌리 쪽에 붙어 사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밝은을 해주는데 그냥 이제 특효약이죠 그리고 이제 메소나 같은 경우에는 더 빨라요 왜냐면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을 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작용을 하는 건데 메소나는 애초에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물질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대사물질이니까 훨씬 빠르죠 미생물이 뭔가 만드는 과정을 이제 생략해 버리고 바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랜드콘은 음. 밝은 미생물인데 네. 그 가스로 밝은 도시켜줘요. 음.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온전하게 밝은이 잘 되고 음. 그리고 함량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랜드콘은 아, 랜드콘이 가격이 저렴하다고요. 네, 2리터인데 2만 5천 0 0 아니에요. 2리터에? 2만 5천원? 네. 타사 제품은 2리터는 뭐두가안 나죠. 보통 이제 미생물 좋은 것들은 1 0 0 m m 5 0 0 m m 막 이러니까. Here we go.